뭐예요? 이거 해요 빨리 이거예요? 네 예. 아빠 이거 해요 빨리 이거예요? 아아아아아아 아! 뭐예요? 이거예요 이아요 빨리 요아프는 뭐예요? 아빠 아이렇 해야지 이따 어떻게 해요? 그렇게 해요? 이렇게? <웃음> 아빠, 네, 아마도, 아, 저거, 잤 번째, 고요. 일반, 일반, 일반, 일반, 일반, 일일 번. 일일 두 번째, 두 번째. <웃음> 어? 저 저기 왼쪽이요. 1 번. 아니요, 왼쪽이요. 왼쪽. 아니요, 왼쪽이요. 네. 왜 뭐예요? 공항, 음, 음. 공항이네. 아빠, 어. 아빠, 이동, 응, 참, 어디, 또, 이동? 저기요, 두 번째요. 네, 두 번째, 네, 두 번째. 이자, 네. 이쪽, 이쪽. 시기요여기네 맞았어요? 응안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요았 맞았어 다시 처음부어 다시 어요이어어디았어맞어없어요았어맞어맞어어요 <웃음> <웃음> 치밥소 <웃음> 아 알았어요 알았어. 어디다? 저기. 이 네, 여기 여기 1번. <웃음> 학생, 거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. 잠자면 안 돼. 일어나세요, 학생. <웃음> 이 아비 아비 선생님. 아비 아비 아비 선생님 선생님 1번 해주세요 1번 아니야 누루 1번 아니야 누루 1번 아니야 아빠 네 아빠 아빠 이거 어디 있어요? 그거 그거 똑같은게 저 왼쪽에 있어요 저 요... 아니요, 여기 있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? 예그거요 그거 예 맞았어요? 예. 음. 아 주로 암무지 봉봉 아빠 아빠다해 아빠 아빠도 해 아빠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났어요 아빠 이따 봐도아빠아 네, 아빠 이따 올라가 해 아빠 해 나는 아빠 올라 해도 아빠 나는 뭐래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게